<웃음> <웃음> <웃음> 안녕하세요. 그래, 그래. 망고! 애플망고! 망고! 애플망고, 안 씻네. 되게 귀여워 아나 망고도 왔어! 아이고, 잘 컸네! 망고씨! 잘 있었어요? 응! 응! 응! 응! 오이 <웃음> 이뻐! 이뻐! 많이 컸네! 아이고, 우리 애플이도, 애플이도 많이 크고! 블루! 블루, 블루, 블루 동생들 질투하지마! 블루도 예쁘 사이줄게! 네. 아이고, 애플이 예뻐! 애플 망고랑 사이좋게 놀아! 질투하지 말고! 애플 망고 오랜만에 왔잖아! 블루가 이쁘다 해줘, 동생들. 으르렁 으르렁 하지 말고. 아이고, 우리 자몽이도 좋아하네. 자몽이가 좋아하냐? 어, 좋아하는 것 같은데. 해도 해도 해해누가 엄마 안 불러? 응? 응? 엄마가 왔네? 하트, 하트. 아이, 엄마 왔네? 어, 딱 지켜주네. 망고 아야 어, 진짜 이렇게 어주세 질투해, 질투 안지 망고 똑같아. 망고가 질투가 엄청 심해. 질투진 우리 망고 누구 닮았나? 응? 한테 닮았나? 아 야, 아 야, 이거. 이거. <놀람이> 야, 불러 불러. 아. 어머, <놀람이> 아. 안아 건강하게 우리애플이가 성격이 좋아. 야, 애플은 항상 이 좋아. 이아 이쁘리, 성아이쁘아 이쁘리, 성이아 이쁘리, 성격이 좋아. 이쁘리, 이 좋아. 이쁘아이쁘이리아이 좋아. 엄마, 왔다, 엄마. 응, 엄마 엄마. 응? 엄마, 엄마, 엄마, 좋아하고 야거 우리 경기하는 경기해? 야, 불러 하 죄송스러워. 죄송 응. 어... 그렇게 <목소리도> Do a t to p l a f o o t a l l <laughs>